야자유량으 돌렸지. 걸어. 야똘링인데 <웃음> 아 <웃음> <웃음> 멘탈이 조금 부서졌나봐요. 그럴 수 있죠. 부서질 수 있어요. <웃음> 올리신 20만. i t t 이건또 뭘까요? 거도 뭐야? 이거뭐이뭐 이거도 뭐야? 이거도 이거 뭐야? 이거도 뭐야? 왜 나야 그냥 불실티 불실 쓰고 도망가나. 아. 그렇지. 여건이 저 갱. 오피 갱 완전 카운터인데 저거. 그러네 그냥 불실 쓰고 뒤로 걸어가면은할게 없어. 오피 윗동선인 거 보셨죠? 조심하세요. 또분자식이라면또갈 수도 있다는 거 몰라요. 몸매 죽으면 알요 죽으면 죽으면 되죠. 않아! 오피 위에 있어요. 방금 올라갔어요. 저여 살려주세요, 사냥꾼님 저요? 살려주세요 볼수 어. 있어요? 꼬빈 뭐지? 물자인 안 나요? 알아요? 네, 안 납니다, 안 납니다 아, 남니다. 우리 야 야, 야, 야, 야. 이제 <웃음> 갑자기 바꾸죠? 어 뭐야. 어 아, 그래 집 가세요. 에이. 아, 집가려 밑에 있네요. 뭐야, 근데 바텀도 컸네. <웃음> 아니, 아니에요. 아왔 아, 아, 뭐 뽀삐, 뽀삐. 네, 제만해 보였어요. <웃음> 무거라. 로카이저가 약한 거라. 야 미포를 노려. 아니야 세나를 노려. 미포를 노려. 노려. 노려. 노려. 세나를 노려. 세나를 노리자. 전멸. 미포를 노리자. 이거 왜 무거라야 자자자. 무거라야 자자자. <웃음> 너너뭐뭐 뭐 하려고 그랬어 지금? 얘를! 예. 어 저거 먹어야지. 저리가. 야야야야야. 어. <웃음> <야, 야>, <웃음> 블루는 근데 원래 정아닌가 아닌가요? 예? 저정글아닌데요 어! 어! 어! 어! 이거 뭐야? 뭐야 이거? 어, 예, 예. 아아가지마 야! 야! 야! 야! 야. <웃음> 아나가 <나이스. 웃음> 뭐야 나근가아닌부요블아나가요 블루 종류요 울졌습니다아 <웃음> 플래그 해주시면 어떡해요. 봤어요. 아, 용용용가리. 네, 두명없습니까 강타 있죠? 없어요. 없어요. 있잖아요. 없어요. 제가 못들겠어내지좀 아. 어, 줘. 말하세요. 아예 뭐 심벌 버려요? 예. 분야를 가야겠어요. 에이디가 많으니까. 왜요? 에이디가 많으니까 말이야. 생다 오래일 구나네 오래 에디예요 이제만. 뭐. 제가 아까 말해줬잖아요. 아까 말했거든요. 어떨까요? 어떻게 버져? 예. 크게만 크게, 크게 크게 소리로 들리죠. <웃음> 템 자체는 내가 더잘 나갔다 이제. 제압골을 먹어가지고 내가. 근데 못 이길 것 같아요. 그래서 모데카이드입니 모붕이 거의 모붕이 급으로. <웃음> 아까와 다르다는 걸 느꼈죠. 야야야야야야야야 그걸 왜 너가 먹어 아 먹는거 아니야 주는거잖아난난 난 이것만 리안 들이만 믿고 있는다 부탁한다 까비 허핰 <웃음> 진실의 방으로 혼자야... 어, 아직신모이야 모데 갑자기 왜 캐리함? 이건 무슨 의일까요 원래는 개못했다는 뜻이지 볼리베얼 존나 당황스럽대 아지 뭐모데가 잘한건 아니고 리신이 잘했지 그렇다고 해 <웃음> 방금은 아유 이것들아 야, 그냥 빼라 쭉빼쭉빼뺄수 뺄 있어? 예예예 예, 예, 어, 예, 예. 마법 매력 있어 아니 아니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예예예와잘 예, 예, 예. 어, 들어갔다. 어, 그냥 어. 어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 다. 모어 어디 칼 줄야? 칠 달만 했어. 칠 달쟁이네. 그래서 이게 다 정글 차이. <웃음> 야, 대포 못 먹었잖아. 쟤도 생명이야. 야, 누구 손에 죽는게 얼마나 오그하야겠어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. p e nope. <웃음> 아씨 에이 기분 나빠. <웃음> <아이씨>. 에이, 불가 <기분이 웃음> 죽어라. 안녕하세요. 야 왜?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세나도 이런 거좀밝게 해봐야 되나 는 어떨 거아지 영혼을 남의 영혼을 짓밟겠다는 뜻인가요? 신성놀랄 어이구, 높 스펠. 검지 좋아, 검지 좋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돋받나>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에? 뚜빠져. 왜요? 아니 이거 왜 들어와요 <웃음> 저 어찌 없단 말이에요? 방어 탔잖아요 아 아우 아우 좀 빼야 될것 같은데요 상황이 아이 들어왔나? 오아에왜 나만 달라가요 <웃음> 야, 보덕가지 집까지 말아 봐. 한번 배달해 줄게. 간다. 이야. <웃음> <하지 마세요. 웃음> 숨었네요. 야. <웃음> 배달 보 줄게. 쇼. 들어가서 늦게 으 어. 아야아 <씨, 진짜> <웃음> 네.